진짜 오래간만에 외출합니다. 외출한 이유는 드디어 거의 3년 정도 쓴 나의 아이폰을 바꾸려 애플 스토어에 왔어요. 아이폰 13 프로 새로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Let's go, go go go. t s white color. 스 h 크 screens l o 아 k bigger than mine. r i g h 사 It looks t 고 e 는데 m e Really? I can't see 얘기하 복잡합니다. 하여튼, 나오자마자 주문 했는데, 한달 동안 기다리다가 UPS에서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캔슬 시키고 스토 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역시나 아닐까? 없네요. 없어서, 어, 못 사고, 지금은 그, 요즘 아침마다 달리게 하는데, 러닝화진 보러 왔어요. 아무래도 아이폰 x 네 s 를 1년 더 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 좀, 요즘 거 사면은 퀄리티가 좋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12월에 막 이러네요.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 러닝 가야겠다. 사이즈만 알아보고 앱으로 사라고 친구들이 되어서 사이즈 한번 시나만 보고 어, 나갈려고 합니다. 어차피 앱으로 사는 게좀더 싸고 한다 하더라고. 컴, let's go. They're waiting for us. Come on. 좀맨날 okay. 뭐 춤췄을 때 많이. 되게 유명한 신발이었는데 신발이. 아 핸드폰도 못 사고 신방도못 사고 그래도 밖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나 그래도 밖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좋네요. Let's go. 티 where do you want to go? So it seems like Farmers Talk and all the producers have like c l o e s r o v i e stores. We stopped by g t t i n the Gap. Is this a show which I want you to watch? I o n know. I can s t e I can taste. I can s e 국민 okay.